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필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상품 리뷰로 돌아왔는데 정말 따끈따끈한 리뷰로 왔어요 로맨이라는 브랜드에서 요번에 쿠션이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약 판매로 지금 나왔거든요 오늘 배송이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을 이 쪽을 지우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실까요? 이 쪽보다는 이 쪽이 트라우리라든지 이런 여드름 자국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쪽을 테스트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쪽을 테스트를 해볼게요. 롬앤 제로 쿠션이고요. 저는 03번 베이지를 구매를 했습니다. 설명을 보면 가벼움만 담았다. 안 바른 듯 밀착하여 오래오래 유지되는 파데 쿠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광이고요 색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번 정도 요 정도 펌핑을 해서 여기 발라볼게요 저도 제가 한번꼭 눌렀거든요 제가 모공 요철이 많고 모공이 넓으면서 요철이 많아서 그새 얼굴이 진짜 밤에서 많이 타가지고이공상먼도 되게 얼굴에 지금 제 얼굴보다 되게 밝은 것 같지 않으세요? 경개가 지지 않도록 목부분까지 어느정도 발라줬습니다. 까에서 okay. 일단은 제가 기존에 썼던 쿠션들이랑 비교를 하자면 가장 우수해 보이는 거는 커버력입니다 커버 제가 쿠션을 이용해서 제가 가장 큰 여드름 흉터 요 부분은 커버가 요 정도로 되는 쿠션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근데 요 정도로 쿠션 커버가 된다는 거는 그렇게 두껍게 바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 커버가 된다는 거는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. 컨실러 마버를 지금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 얼굴에서 이 지금 이 쿠션만 바른 상태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좀탄 피부라서 원래 23호가 조금 밝은 편, 딱 맞는 편인데 조금 밝게 커버가 되는 되긴 하지만 색상은 딱 맞는 것 같아요. 기존에 23호 색상하고 딱 맞는 것 같고요. 모공 커버, 요즘 모공이랑 요철 커버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철하고 모공 커버도 굉장히 우수하게 커버가 된것 같아요. 저는 워낙 좀요볼부분은 빼고 다른 티존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지성이라서. 지금 이 쿠션 제품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건성이신 분들은 기초를 굉장히 단단하게 하고 나서 가지고 바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커버력이 굉장히 우수한 제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 다 발라봤습니다 음, 화사하게 커버가 되면서 커버력이 굉장히 우수하면서 그리고 발림성도 괜찮고 저처럼 음, 커버해야 되는 게 많으신 분들은 화장하실 때 굉장히 괜찮은 우수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